어째서 쌤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철이 산화가 되려면, 그분 그러니까 부식이 되려면, H2O랑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A번은 지금 이게 둘다 있는 경우, 그니까 녹이 가장 많이 쓰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철의 부식이 B... 제일 잘 일어나는 거. 음, 그럼 B번 같은 경우는 A보다는 덜 일어났는데, 덜이온한 어디... 이유가, 수분 H2O가 제거됐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럼 시번 같은 경우는 이거 두개 요인 중에서 이번에는 산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녹이 A보단 덜 썼다. 맞아요. 그 D번은 완전 막 산소도 제거시키고. 그 물도 없어가지고. 어그 식용유에 담가놨으니까요. 거의 산화되지 않았다. 음, 그래서, 그럼 D번이 녹이 가장 좋게 써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혹시히 아,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문제를 막혔어요. 문제를 말렸어요. 다음 중 철의 산화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영향, 문제인거 패스할게요. 시험관 A의 못은 못부 부분이 물속에 잠겨서 철이 녹슬기 쉽다. 맞아요. 일단 얘는 산소 제거제부터 없고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결합 산소랑도 결합할 수 있잖아요. 네. 맞고.